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 h t b 의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등의 일조권을 받는 땅을 설계 방법 또는 상가주택 등의 일조권 이해하기에 관한 것입니다.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꼬마빌딩 등의 건물을 지을 때, 특히 상가주택 등 상가건물을 지을 때 일조권은 건물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즉, 대부분의 상가용 건물인 경우 1층을 비롯한 각층의 층구를 높이고 싶어 하는데, 일조권의 영향을 받는 땅인 경우에는 높이에서 제약이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것은 축사한 계획이나 외관, 특히 각층 평론 설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런 건물을 짓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처음 땅을 살 때부터 이러한 일조권을 잘 따져봐야 되고, 특히 일주권을 받아야 하는 땅의 설계를 할때 생각할 것들이 많은데 오늘은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또 재택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입하시고자 하는 땅에 대한 기본계획 즉 가설계를 해보시기를 원하는 분은 본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에 적어둔 내용을 잘 보시기 바라며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플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 더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일주권 알아보기에 관한 것인데 이제 상가주택이나 꼬마 빌딩을 지으시려는 분들은 일조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조권을 정확히 분석하거나 설계에 적용을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건축관련법에 복잡한 내용이 많아 간단하지가 않은데 상가주택 등을 지으시려는 분들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내용은 알아야 좋은 땅이나 건물을 지을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먼저는 해당 지역이나 땅이 어느 방향으로 일조권을 받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 기존 도시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북 방향으로 일조권을 받지만 일부 택지 개발 지구나 신도시 등 도시 계획 구역에서는 정남 방향으로 일조권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향은 단순히 북쪽이나 남쪽이 아닌 정북이나 정남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조권은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은 거리를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떨어뜨려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이 떨어뜨리는 거리는 이 거리를 말하는 것이지 이 직선 거리가 아니라는 것으로 정북이나 정남 방향에 따라 이 직선 거리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조권 관련 법에 따르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물은 정북이나 정남 방향으로 건물의 높이가 9m까지는 1.5m, 9m 이상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높이의 2분의 1을 떨어뜨려 지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된 건물이 생겨난 것입니다. 즉 도시계획법상 주거전용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 등 기타지역에서는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로변에 접한 대지인 경우에도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는데 이러한 높이산정과 20m 이상 도로도 여러 종류가 있어 이러한 부분 등은 설계 전문가가 정확히 판단해야 할 정도로 복잡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1층 상가를 높일까 또는 3층을 줄일까에 관한 것인데 일조권을 받는 대지에서 상가주택 등상업용 건물을 설계할 때잘 생각해야 할 부분이 위에서 설명한 높이 9m까지를 어떻게 설계에 적용하느냐입니다. 즉 9m까지는 정북이나 정남 방향으로 1.5m만 이격하고 9m에서 조금만 넘어도 그 높이의 1 2즉 만약 해당 높이가 9.6m인 경우라면 9.6m의 1분의 1인 4 8 m 만큼이라 떨어뜨려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이두면과 같이 1.5m만 이격시키려면 높이를 9m 이하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임대세대가 있는 2,3층층고는 최소한 2.8m로 해야만 되는데 그렇게 되면 1층은 9m에서 2층에서 2.8, 3층에서 2.8m를 뺀 3.4m가 되는 것입니다 즉 1층은 상가이기 때문에 카페 등의 업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층고를 높이고 싶어도 일조권의 영향으로 3.4m 이상 더 높이기 어렵게 되는데 만약 1층 층고를 4m로 하고 싶은 경우에는 3층까지의 높이가 2,3층 포함해서 9.6m가 되어서 이런 경우에는 3층 부분이 9.6m의 1분의 1인 4.8m까지 이겨시켜야 되므로 결국 1층층구를 높이는 경우에는 3층 부분부터는 건물이 이와 같이 꺾이게 되는 것으로 3층 면적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1조권의 영향을 받는 대지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설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건물로 설계를 해야 할지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3층 면적을 줄여서라도 1층층구를 높이는 것이 좋은지 1층 충고가 높다고 임대료를 더 받는 것이 아니고 3층 면적이 줄어들면 한 가구가 줄어드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할지 등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데 대체로는 후자의 경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땅을 살때 일조권을 꼭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일조권의 영향을 받는 대지는 이와 같은 상황이기도 하고 또이어거리를 줄이기 위해 가급적 전체적인 건물의 높이를 높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차의 계획이나 각층 평면 그리고 전체적인 건물의 외관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불리한 것이죠. 물론 이런 경우라도 설계하기에 따라 그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일조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대지의 선택이 중요한데 그래서 땅을 살 때나 물색을 할때 반드시 이일조권에 관한 내용을 잘 알고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일조권을 받지 않는 조건의 땅이거나 대체로 많은 땅들이 일조권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겠지만 일조권 방향의 각도가 심하지 않은 대지 또는 인접 건물과 경사가지거나 단차가 있는 경우에는 일조권 영향을 받는 건물의 높이 계산이 달라지므로 이런 땅의 경사도 등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설계 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히 판단하기란 쉽지 않기는 합니다. 그러므로 땅을 살 때는 도시계획법이나 건축관련법, 주차장 설계, 그리고 전체적인 건축규모 산정 등을 위해서 기본계획, 즉 가설계를 꼭 해보고 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일조권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라도 기본계획을 해보고 땅을 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권이 좋고 모양이 좋은 땅이더라도 일조권의 영향을 받는 대지와 그렇지 않은 대지는 1층 상가 높이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건물의 높이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건물의 평면과 외관 등 모든 것이 불리해진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대체로 많은 건축주들은 이러한 것도 고려하지 않은 채 땅을 선택하고 덜컥 계약까지 한 후에 설계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네번째로 일조권을 받아도 건폐율이나 용적률 확보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조권의 영향을 받는 땅은 그렇지 않은 땅보다 건축적으로 모든 점에서 불리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아예 못쓰는 땅이라고 실망을 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9m 해상 부분부터 건물이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그 땅에 주어진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을 다 찾아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도 하고 또 설계하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일조권의 영향 때문에 뜻밖에도 베란다 등의 유용한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게 되기도 하며 건물의 독특한 외관 설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 허가상 면적에서는 일조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대지보다 차이가 없기는 하지만 발코니 확장 면적 등까지 포함한 전체 건물 공사 면적에 있어서는 설계하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수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기존 도시나 택지개발지구의 대지들을 볼때 일조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땅보다는 일조권을 받는 땅이 훨씬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일조권 때문에 건물의 외관이 계단식 모양이 나와 도시 미관이 좋지 않기도 하고 또 일부 건물들에서는 이러한 계단식 부분을 알미늄샷시 등으로 불법 증축하는 사례도 많은데 이러한 폐단 등으로 생각할 때 얼마 전이 일조권 조항을 완화하거나 폐지시켜야 한다는 보도도 있긴 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이 일조권 제도를 폐지해야 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일조권을 완화하는 설계 방법에 관한 것을 설명드리겠는데, 상가주택 등을 지으시려는 건축주들이 일조권으로 인해서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위에서도 설명한 1층층권을 높일 수 없다는 것과 건물의 전체 높이를 낮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존 도시보다는 신도시 등택지개발지구 등에서는 일조권 영향을 받는 건물은 일조권을 받지 않는 건물에 비해서 1층 상가 높이가 낮다 보니 어떻게 해서라도 1층 상가의 높이를 높이면서도 3층 면적을 줄이지 않고 상가주택 등을 지을 수 있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수많은 상가주택이라는 유사한 건물이 주변에 들어서고 인접건물과 비교가 되기 때문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스킵플로어라는 설계기법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각 층의 바닥에 단을 두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면 도로면에 접한 1층 상가 등각 층의 바닥을 부분적으로 높이고 3층의 면적을 줄이지 않아도 되기는 한데 하나여 층에서 단차가 발생해서 사용상 생각에 따라서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고 또 공사가 다소 복잡해지는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키플로어 설계 방법은 일조권의 영향을 받는 대지나 특히 단독주택에서 층의 변화로 단조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설계 방법으로 채택되기도 하는데 사실 바로 제가 사는 이 단독주택이 이러한 스키플로어 설계 방식으로 건축해서 2층인데도 마치 4층 건물과 같은 느낌이 있어 흥미롭기는 합니다. 자 이제까지 상가주택 등의 일조권을 받는 땅의 설계 방법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일조권 알아보기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1층 상가를 높이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3층을 줄여야 할 것인지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과 세 번째로는 땅을 살때 반드시 이일조권을잘 챙기거나 꼭 기본계획을 하고 땅을 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네 번째로는 일조권을 받아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확보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과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일주권 완화하는 설계 방법으로 스키플로어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모든 땅들은 제각각 장단점이 있어 완벽한 땅도 없고 또 아주 건축을 못할 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고 좋은 위치의 땅이라도 설계를 하다보면 나름대로 단점도 있고 또제 아무리 못생기고 좋은 위치에 있지 않은 땅이라도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면 그런대로 좋은 점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치나 모양 그리고 대지 조건 등에 따라 땅값도 다른데 어떤 때는 오히려 못생긴 땅이나 위치가 좋지 않아 값도 싼 데다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땅을 잘 활용한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땅을 물색할 때는 이제까지 설명한 일조건 등을 비롯한 주차장 계획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해보고 사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혹시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도 좀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소유하고 계신 필지에 대해서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연결된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상담 노트를 작성해서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기본계획 즉 가설계를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